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가조예요 공통적으로 가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배웠잖아. 진주가 있어야죠. 여기가 진주예요 이 부분이. 진주. 근데 자 결정적으로 는 투정사가 진주예요. 우리가 가조 나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뒤에 올수 있는 진주어는 몇 가지라고 했니? 여덟 가지라고 얘기했었어. 요그 여덟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니? 투정사였죠. 투정사구. 투명사구가 나올 때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물론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써준다.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목적적으로 써준다. 이 목적적으로 써주는 이유는 앞에 전치사가 나왔거든. 전치사. 여기까지 이해가 아니 내가 하는 건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쉬라고 쓸까? 쉬라고 쓸까? 허라고 쓸까? 허라고 써야지. 왜? 전투사니까 목적격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알겠어? 반드시 목적격. 자, 여기까지 보죠. 자, 근데, 원은 해석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해석 안 하는 이유는, 얘는 그냥 투명사의 의미상의 조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써준 소위, 요거를 원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Mark Word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원서에는 나와있어요. Essential 에는 워마크 워드라는 표현.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번저하면 표지어예요. 표지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책의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베이직. 나는 베이직이라고 나와있고 너희들은 뭐 천일문기본 이렇게 나와있을거야. 이거 뭐 나타내는거야? 영어 천일문기본아 영어책이구나. 아 영어 구문문법이 아, 들어가 있는 책이구나. 구문독해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해주는 게표지어야 그러니까 표지어는 사실 뭐야? 우리가 공부는 안하잖아. 너도 표지도 공부하니? 어, 표지 넘기고 그 뒤부터 공부하잖아. 표지는 공부 하래 그니까 러이것도 뭐냐면 해석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는미 알겠어? 해석은 필요 없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한다. 앞에 있는 이트가 가져오고 뒤에 진주로서 투구정사가 왔는데 투구정사 앞에 의미상의 유지를 근데 반드시 써줘야 되느냐? 질문에 답해봐. 투구정사 의미상의 유지를 반드시 써줘야 되니? 필요할 때나. 필요할 때나. 네, 필요할 때나. 봐봐. 그녀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없네 하뭐 또. 혹시 여기에, 이 앞에 무슨 뭐, 남성이 나와 있든, 어떤 이 행위를 할수 있는, 투구정사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다면, 그때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반위에 봐봐. 그에 충고를 따르는 게 그녀거든요. 우리 그녀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치? 예심은? 뭘, 뭘 예심이냐, 이게 예심이지 아,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써도 된다고. 음. 그냥. 아, 그냥 아무나 있었는데, 요 어? 관련 없지 관련 없지가 않아요. 봐봐. 투구정사의 의미상일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충구했어요 어드바이디드.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라고 어? 어. 영어 공부하라고 스터디 잉거리시네. 자. 예시가 필요하다니까 해줄게자 봐봐. 여기 통정사님 의미상의 이 어디있어? 왜? 왜? 왜? 그러면 이렇게 안썼어? 여기 목적으로 나와있는데 뭐하러 써? 안 써도 되잖아. 아그 전치사는 없어요. 아, 전치사가 봐요. 왜 필요해? 목적은데. 목적은, 목적으로 나와있던데 뭐. 주어로 나와있든지 목적은. 자, 다시 한번 그녀는 프 r 미스 i s e d 약속했다. 그녀는 약속했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To go with. f o 자, 이때. To go의 의미상이 어디있어요어 미어 뭐가 미야 미야 아니에요. 내가 가기로 그녀가 약속을 해요. 내가 어? 어? 나와 함께 나와. 가기로 나에게 약속했다지. 그럼 관전 목적이고요. 이건 직접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의미상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돼. For her. 가는 건 누구냐면, 나와 함께 가는 게 그녀잖아요. 그녀가 나한테 가기로 나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간접 목적, 이거 사회 수요동사야. 여기 주어로 나와 있잖아, 의미상의 조어 여기 목적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안 써준단 말이야. 이해했어, 이제? 근데 여기 없어. 그래서 for, for 써준 거야. for를 붙여서. 됐지? 그 다음. 여기는 근데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얘도 해석하겠니, 안 하겠니? 해석 안 해요, 얘도. 네일관성 있어요.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왜 해석, 해석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아까 설명했어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써준 전치사이기 때문에 해석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다. 여기도 얘가 의미상의 주어다. 근데, 원이랑 어. 오브의 차이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죠. for, for 아니고 5브를 써준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for 써주고 왜5브를 써줬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성격. 사람에요 존재는 사람의 그죠 사람의 성질 또는 성격 뭐 이렇게 성품 이런 거 사람의 성질 성격 또는 성품 아이 사람은 참이 사람은 성품 아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어 착해 어, 뭐 이런 것들 어이 사람은 승질이 지랄이 오 되게 잔인해 뭐, 크볼어또 성격 성품 이런 거또 있어? 벌써봐 스투피, 어 어리석어. 에이 바보 같아. 플리시, 플리시. 자한글안 써. 씰리, 어 어리석어. 어이상 혁명에 와이즈. 즉 빨간색 으로 것들은 전부다 사람의 성격, 성질,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입니다.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오버를 씁니다. 반드시 오버를 씁수있어요 알겠어요? 반드시 오버를 씁니다. 그래서 자 위에 과에서 밑에 과에서 해석해 봐. 위에 거는, 어, 맞나 실수였어. 이에서안 합니다. 뒤에 진주가 나와 있으니까. 실수였어. 뭐, 그녀가, 뭐 하는 것은?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 됐죠? 은근이가 끝나면 딱 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요. 끝났는데, 얘, 얘는 어때요? 역시 부주의한 일이었어. 뭐, 네가뭐 하는 것은? 남겨두는 거죠. 너의 업그레이 우산을, 어디다? 버스에다. 이것도 되지? 오케이, 돼야돼 자, 난 여기서 끝날 거면 이거. 내가 분석하고 너희들한테 공부해버렸을지안 했을 거야. 내가 의도했던 대로 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래도 자이꼴 이게 가능합니다. 과연 you w 왜 원으로 바뀌었냐면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헤어리스헤어리스 a 변한 거 없죠? 자요게 나갔죠? 유가 전체 주어. 가주어짜리는 유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그 leave your umbrella in t h e in the bus. 똑같은 문장이야. 이 꼴을 했잖아, 요금 뭐를 뺄수 있다? 얘를 뺄수 있다. 얘를 주어뺄수 있다. 어떻게 먹는 거예요? 먹어요. 얘를, 어, 가주어짜리한테 집어넣어. 앞으로 뺀 거예요. 아, 그냥 가주어 진술을 없앤 거예요? 없앴어요. 아, 이게 가능해. 전환이가 나갈 거예요. 자. 이게 2대9고 2학년 고난도 서술형 문제로 축제에서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를 이걸로 가르냈어. 요쓰레기 별로 없더라고. 아, 왜? 왜 왜? 가르쳐 저도 못 써. 왜그러는왜 가르쳐 저도 못 쓰죠? 자 그러면 이건 차이점. 이거는 뺄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얘는 응. 이걸 를 뺐어요. A를 뺐습니다. 여기를 봐봐요. 여기 A라고 써볼게. 허가 A라고 했을 때 A를 앞으로 뺄수 있을까? 이것을 뺄수 있을까? A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She w a r d 그 다음에 a oh, mistake 그녀는 실수였어 실수하고 그녀하고 이고도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쭉 나오면 물론 이거 없애고 To 로 o l l 이쭉 나오죠? 안돼 절대 안 됩니다 못 써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A를 주어로 쓸 수가 없다 이거는 A를 주어로 쓸수 있었다 오브 목적적통정절때 씁니다 요거는 못써요. 그냥 못썼어. 그러면 그걸 끝나? 포기야? 어? 포기니? 자 여기다 마무리할게. 여기다 마무리할게. 쓰는 방법 하나 얘기할게. 똑같은 거야. 79번과 똑같은 문장 이렇게는 쓸수 있다. 잘들어 어어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아예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왜안 되는 거예요? 아 되긴 되는구나 다시 어떻게 뭐지? 자 여기까지 고 볼게요. 어 미스테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쓸까요? 똑같이 와야 돼요. Four, f o 뭐가 되겠니? Two, 바로. 그대로 빼면 돼요, 그대로. 자, 요거. 그의 충분은 바로, 그녀가 따을 그녀가 딸에는 그녀가 딸르데 실수였다. 그의 충분를 따르는 것이 실수였다는 이유는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A는 안 되지만, 79화 같은 유형에서는, for 목적격 투부정사 나왔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 투부정사의 뭐, 의미상에, 요런 걸 이제 B라고 해볼게요. 요 B는 보통 정의를 내리면, 투부정사의 뭐라고요? 어? 투부정사의, 다 아, 자연의 음.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목적어. 가능합니다. 여기, 힌트 어드바이스가 바로 b 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주어로 빼서을수 있다. 뺄수 있다. 정리됐어?